이번 영상에서는 노트북 메모리 카드 업그레이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필요한 것은 메모리 카드와 십자드라이버, 그리고 뒷면을 열기 위해서 필요한 전용 헤라입니다. 전용 헤라는 인터넷에서 한 3,000원 정도에 구입을 할 수가 있고요. 이 헤라가 없으신 분들은 얇은 신용카드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 노트북의 경우 뒷면을 보시면 네군데 이렇게 고무마개가 있는데요 이 고무마개를 다 열어주고 네 군데 나사를 모두 풀어줍니다 헤라를 옆면 틈새 집어넣어서 이렇게 쭉 긁어줍니다 그러면 옆에가 이렇게 열리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내면을 전부 다 열어주면 뒷면 뚜껑을 열수가 있어요. 이렇게 옆면을 다 열어줍니다. 이거 헤라로 4군데를 다 열었고요. 이 부분에 메모리 카드를 꼽아줍니다. 참고로 이 부분은 SSD카드를 추가로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슬롯입니다 우선 현재 노트북의 메모리 카드 용량을 확인할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작업 표시 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여기서 작업 관리자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성능. 여기서 메모리 카드로 들어가시면, 현재 제 노트북의 메모리 용량은 8기가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이후에 용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메모리 카드를 꽂는 법은 이홈 위치를 잘 맞추고요 눌러주면 딸깍 소리가 납니다 자 이제 용량이 잘 업그레이드 됐는지 테스트 해 보겠습니다 단축키 Ctrl Shift Esc 키를 눌러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아까처럼 성능으로 들어가서 메모리 카드가 원래 8기가에서 16기가로 두배로 업그레이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노트북 메모리 카드를 쉽게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